이제 이거 쑥그 저기 뭐냐 쑥 뭐예요 쑥 버무리 하고 이거 쑥 냉겨 놓은 거 인절미 하려고 냉겨 놓은 건데요 이게 내가 저울에 대보니까 300g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인절미 예, 할 건데요 어 작년에는 압력솥 에다 쪄가지고 하니까 떡이 좀 질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방앗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이게 찹쌀가루인데요 아니 찹쌀가루다 찹쌀인데요. 내가 한 4시간 정도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쪽 빠지라고 이렇게 다 받쳐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쇄기에다 갈거예요 분쇄기 이게 중간에 한 번씩 이게 속에 굳어있는 걸안 갈아지니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뚜적뚜적 해가면서 갈아줘야지 골고루 갈아져요 이 쑥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따 도깨방만 갈아야 되니까 좀 잘라줘야 돼. 거칠거칠하면 좀 갈기가 좀 그래. 그래서, 우리 썩, 쑥을요, 안 뒤치고 바로 할 거예요. 지금 요새 쑥은 너무 연해가지고, 안 뒤치고 해도 괜찮더라고. 쑥이 좀 많이 들어갔어. 많이 넣는 거예요, 쑥을 좀.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다 찔 거예요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찌면 돼. 일 아직 덜 익었어요 여기 소금물 여기 소금물이에요 이거 물인데 여기다 소금 조금 타가지고 소금물을 이렇게 좀 타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자, 살짝 끼얹어주면 떡이 촉촉하니 좋아 조금 더 쪄고 다 익었어요 다 익었네. 야지 아, 뜨거. 뜨거? 물 튀겼어. 뜨거운가? 이게 딱 여기 달라냐 <웃음> 여기도 뒤였어. 어디? 여기. 거 튀겨갖고. 음 여기 뒤 거예요 이거. 어디? 여기 여기. 아 빨간이. 음. 잘 됐다. 설탕을 좀 넣어줄 거예요. 왜냐뭐 고물이 별로 달지가 않아. 그래서 설탕을 좀 넣갖고. 달아야, 떡은 달아야 맛있으니까 쑥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허연해 엄청 좋다 방앗간루산게다 똑같애 방앗간에서는딱 치는 기계도 하지마 여기는 볶이 볶말을 하니까 딱딱 빠져 들어가잖아요 다 갈아졌어 요딱갈아냈어 이게 갈아갖고 하니까요 밥, 이 밥풀이 이밥 하나도 없어요 다 갈아졌어 이 놓고 이제 고물을 해야지 고물. 응. 이게 까만 깨예요. 까만 깨 내가 볶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빠가지고 고물 하려고. 이거 콩 이건 콩고물, 이거는 깨고물. 이건 소금 빨 때요. 소금 조금 넣어줘야 돼요. 넣어주고 설탕도 좀 넣어주고 좀 달아야 되니까. 디스 i s i 치네 o o m 잡아. <웃음> 아이고 <이거> i <웃겨. 웃음> 아, 냄새 좋다 이거. 응? 냄새 진. t a r t e d I go. I go. I go. 와 go. I go. I go. 뭐가? o I go. I g 또 거기 떡면 떨어지지 않아서. 그럼? <웃음> 참기름을 발릴 거그랬나봐 너무 큰거 아니에요, 근데? 응? 너무 크게 자르는 거아니야 너무, 너무 크냐? 너무 크냐? <웃음>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게 피자 쌓는 거야? 응. 음. 음. 달어? 응. 음? 목맥혀. 응. 음? 맛있네. 달해. 응, 음, 맛있네. 응. 음. 아, 부드럽네. 밥알이 하나도 없잖아. 응. 음. 약간 이제 꾸덕꾸덕 구두면 더 맛있어. 맞네, 가루가. 맞네. 넉넉해야 돼. 모자라면 안 돼. 또 봐가지고 접시라. 고생이 많아. 응? 고생이 많다고. 고생이 많아. 먹을 크림볼은 고생이 많지. 뭐 이게 질 편한 거야. 가위로 똑똑 잘려놓은 거 가위가 알아? 최고네. 여. <웃음> 음. 이거는 더 맛있을 거 없게 깨라서 고소해가지고. 얘거더 맛있을려나? 자세 보려고. 이게, 야. 응? 음? 이게 고물부터가 고급이잖아. 이거 깨. 음. 아 이거 이게 확실히 음. 식감이랑 좋네 이거 또 있죠 가위로 자르는 게 편하다 가위가 씹히는 맛이 있으니까 응 음. 맛있지? 고소하잖아 응 음. 그러니까 안고 안고 넣어서 하면 맛있는데 오늘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놈만 하고 음. 다음에 또 안고 넣은 거 할게요 내가 떡을 좋아하니까 떡 종류는 좋은 거 같아 됐다. 맛있네. 맛있어? 음. 맛있어. 이제 조금 있다가좀꾸득꾸득 굳으면 더 맛있어. 어. 더 맛있다. 나 고소해. 이렇게 쑥 인절미어 했어요. 이거는 깨 떡하고, 콩고물 떡하고. 쌀, 이거, 200ml 짜리 계란컵 3개 했는데 이 정도 나오네요. 쑥, 쑥 300g 하고. 음. 이렇게 맛있, 맛있어라. 봄이니까 또, 새로운 맛으로. 오늘도 건강하시고, 감사합니다.